오늘은 대관령 마을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선자령 눈꽃트리킹을 왔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인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려있고 눈꽃트리킹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관령 주차장에서 차라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차도를 건너면 등산로 들머리인 대위 관련 국사 성황리 구가 나타납니다. 선자령의 명칭 유래는요, 선자령 계곡이 아름다워서 선녀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복역을 하고 놀다 하늘로 올라간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자령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고광리역, 평창면, 도안면, 행계리, 삼청평 사이에 있는 고갯길입니다. 옛날 대관령의 길이 나기 전영동지역으로 가기 위해 낙은애들은 산자령으로 넘나들었다고 그러네 불꽃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와, 만들 아주 축축 쳐져버렸네요. 눈이 엄청 빨라가지고. 정말, 눈꽃 네, 펼쳐서, 네. 많은 분들 오셨습니까? 네. 모래시네 모래. 꽃태팅 되세요. 정말 오늘 도 많이 는데요 많은 문제들 정 나와서 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 목장 코스는요. 사계절 가장 새우 대단 없이 펼쳐지는 터지와 일몰 과일출이 있는 해 정상에서 휴양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목소리> <새벽에 비춰지는 목소리> 이상이 당 남은 가게들이다 찾았습니다. 보니그 많이 와가지고 아파리 불길이 음. 완전 천천 음. 터널 제한요 그것까지 쌓여가지고 완전 음. 최고의 터널이죠 자세하게 즐겨야 됩니다 <웃음> 전방대에 왔습니다. 아씨가 좋은 날이면 백두대가 농성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오토 불천입니다 또뺑이를 즐기고 계심으 좋겠습니다 겨울 아니면 언제 즐기십니까? 나우 아, 밑에서요. 또식자도 하고 가셔야죠. 이런 또요 일찍 허요, 쏘니까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계십니다. 이야, 이거 밖에 겠는데 지금 도착했는데요. 어, 무 분들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학교대가 선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쟁사를 시작해서 사했는데요전쟁차입니다전쟁차 네, 대관령 수납 등산도로 하산합니다 저희도 양떼목장으로 내려가시러 오겠습니다. 제국골 상거리입니다. 왼쪽으로 진행하는데요. 경사길이 살짝 이어지고요. 언덕길 끝에는 풍의 조림지 상거리가 나옵니다. 양떼목자 몇길 지나가는데요. 이곳은 사유시설로 첫째방넘머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양대신 하얀 눈이 반시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접하고 있는 산자령은 드넓은 초원과 수십 개의 풍경 발전기가 세워져 있어 사계절 이국적 풍경이 장관인 것입니다. 만만한 경사길과 드넓은 초원, 전망 좋은 능성길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령은사계절 이국적 풍경을 맡게할수 있는 명품 트레이 코스입니다.